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입니다. 예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예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2탄 오늘은 배달음식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달음식시장 예 거의 한 20조원에 육박하죠.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배달시장 그러면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런 음식점이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배달 전문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 70만개 음식점 중에서 최소한 70%, 80% 이상의 음식점들은 이제는 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문 음식점들은 당연히 배달로 매출을 올리지만 기존의 홀 매출, 뭐 테이크아웃 이 정도 했던 음식점들도 이제는 배달, 딜리버리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게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이런 여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달 시장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어, 우리나라 배달 때문에 배달의 절대 강자 배달 시장 대통령으로 일,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다름 아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은 어, 작년에 이 독일 자본이죠, Deliver Hero즈가 인수 합병하면서 전체 배달 시장에서 1등했던 배달의 민족, 2등 요기요, 3등 배달통 이 3개사가 한 회사가 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슈퍼리스트, 슈퍼리스트는 슈퍼리스트 상위 3개만 노출해 주겠다. 어, 경매를 통해서 낙찰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낙찰가가 무려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작년 4월 말 폐지가 됐고요. 그 뒤에 오플리스트 제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울트라콜이 있었죠. 울트라콜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깃발 꼽는 비용이죠. 깃발 하나당 대부분 뭐 8만 8천원. 처음 오픈하는 집들이 10개까지 꼽기도 했고요. 15개 꼽기도 했죠. 제가 또 배민은 3개만 꼽시다 해서 3개만 꼽고도 배달 음식점으로 먹고 살수 있나 했더니 배민이 이번 4월 1일부터 기존의 오픈리스트 제도가 아닌 오픈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서비스가 어떤 제도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다 자사가 가지고 있던 요기오 시스템 즉 판매가 대비 요기오가 한 12.5%인가 됐는데요. 배민을 통해서 배달 매출이 일어나는 이 판매가 대비해서 5.8% 부가세 별도 이 수수료 체계로 정격 번,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업팀 김상훈 소장은 이 수수료 체계, 오픈 서비스 제도를 적용했을 때 기존의 배민의 전문 음식점들이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 정도 순이익이 떨어지는지를 제가 엑셀로 직접 정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정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시행하는 배민의 오픈 서비스를 이용한 과연 배달음식점의 손익계산서 어떤지 한번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배민에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이 수수료 체계를 직접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배달음식점들은 평균 건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빌지 하나당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2만원 정도 배달했을 때 수수료가 5.8%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배민 수수료는 6.38%입니다. 근데 6.38%가 아니라 왜 8.48%일까요? 여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6.38%에 외부 결제 수수료가 뭐한 2.1에서 3.3%까지. 이거는 매출액 3억. 연매출 3억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은 한 3.3%까지. 3억 미만 같은 경우는 2.1%이기 때문에 2.1%를 적용하면 배민 판매가 대비해서 배민 수수료는 8.48%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더 비용도 있죠. 어, 라이더, 참 요즘 진짜 야, 배달해서 라이더, 예전에 저도 직접 배달음식점 저희가 한번 지경해 본 적도 있는데요. 배달 같은 경우는 그때 배달 직원을 뽑았었죠. 중국집 배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한 250만원, 요즘은 2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음식점들은 그 지역 라이더 업체 계약을 별도로 하고요 배민에서도 배민 라이더 업체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운영을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라이더 비용이 4,500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4,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까요 사실은 요 여기에 보시면 라이더 비용은 평균 한 3,500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라이더 업체 관리비가 있죠 보통 건당 한 1,000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보통 뭐 300건당 월 단위로 2,30만원 정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빼기 배달 팁 이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천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뭐2 0 0원에서 2,500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면 평균 배달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 3,500원 최소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그래서 한 4,500원. 리뷰 마케팅도 뭐 여차하면 리뷰, 리뷰를 달아주면 콜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건당 한 500원 정도 되고요. 포장 비용도 기본적으로 한 포장 비용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식재료 원가, 치킨 같은 경우는 판매가 내부에서 40%는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2만원 대비해서 식재료 원가 8,000원 정도 되겠죠. 3만원이면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빼면 2만원일 때 여기까지의 식재료 원가와 배민수수료, 포장비용까지의 원가가 2만원일 때 15,696원, 3만원일 때는 2만544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달음식점 사장님의 이런 경비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 어, 영업이익이 4,304원, 3만원일 때는 9,456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배이 이거는 어떤 월세나 인건비를 빼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의 배달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월 단위의 손익계산서를 금액 단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봤을 때 2천만원 매출 올리는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요즘 기본적으로 평균 배달 음식점에 아마 매출액이 2천만원 정도 되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천만원 일때 그럼 배민수수료 8 4로 하면 배민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169만 6천원 정도 되는거죠 그리고 2천만원 대비 라이더 비용 한 40, 20%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리뷰 마케팅 비용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죠 포장 비용도 한 5% 정도 보면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식재료 원가를 40%면 무려 800만원 하지만 한 35% 단위의 음식을 한다면 한 7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점포 월세는 아마 배달음식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매출액 대비 5% 정도를 보면 100만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배달음식점을 감안해서 한 매출액 대비 10% 200만원 그리고 기타 각종 공과금 세금 이런 거한 10% 정도 200만원 정도 책정하고 난 어? 이렇게 총 원재료와 비용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총 비용 합계가 2천만원일 때 무려 1989만 6천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야 비용을 뺀 우리 2000만원 올릴 때 배달음식점 사장님의 순이익은 10만4천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2천만 원 팔아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러 2천 500 정도라면 팔면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2천 500 정도 팔았을 때한 8.48% 배민 수수료는 한 212만 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더 비용 마찬가지로 20% 그러면 500. 그리고 리뷰 마케팅 비용 뭐 25만 원. 그음 포장 비용을 한 10% 5% 정도면 12만 125만 원. 그리고 식재료 원가. 한 40% 잡았을 때는 2,500이면 1,000만원이죠. 한 35% 정도 잡으면 한 875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월세는 한 100만원 정도 보고 인건비 250, 그 다음에 10% 세금이나 이런 기타 비용 250하면 총 비용은 2,462만원. 2,500 팔았을 때 사실은 배달음식점 사장의 순이익은 38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다른 점은 어 2천만 원 팔았을 때 원가가 35%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배달 음식점 사장님이 114,000원 그래도 배민보다 적게 가져갑니다. 2,500 정도 팔았을 때 식재료 원가를 875만 원즉 37%로 계산된다면 음식점 사장님이 가져가는 이 순이익이 173만 원. 배미는 얼마 가져가냐면, 어, 212만원 가져가는데, 배달음식점 사장님은 173만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배달음식점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팔면 되겠네요. 야, 3천만원 정도 팔면 많이 남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매출이 3천일 때 배민수수료가 8.4%가 아닙니다. 3천일 때는 어 연매출 단위로 보면 3억이 넘기 때문에 배민수수료는 8.48%가 아니고 9.68%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천만원 대비 배민수수료가 어, 290만4천원. 그리고 라이더 비용 마찬가지로 한 20만원 정도 20% 정도 한 6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리뷰 마케팅 비용 어, 그 다음에 포장 비율 어, 이 5% 정도 계산하면 그 다음에 식재료 원가가 3천만원일 때 40%는 1200 35% 정도 한다면 105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3천 정도 매출을 올리는 배달 음식점은 사실은 점포 월세도 아무리 못해도 5% 정도로 본다면 150 정도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건비도 10%면 한 3배, 세금도 한 3배 이 정도 계산하면 총 비용의 합계가 3천만원 대비해서 비용을 총합하면 2,995만 4천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우리 3천만원 올린 배달음식점 사장님의 순이익은 4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게 35% 원가라고 감안을 한다면 어 3천만 원 올린 배달음식점 사장님의 순이익은 154만 6천 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체계에서는 3천만 원까지 애써 올릴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한 2천 5백 정도 올리는 게 3천 올리는 것보다 순이익 면에서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 이게 2.1%와 3.3%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금방 알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배민을 통한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이 이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생기는데 이런 꼼꼼하게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보고 저는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먼저 배달음식점 사장님이 되시려면 판매 단가가 여차하면 객단가 한 3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식재료 원가 비율도 35%를 넘어서는 재미없다. 30% 미만 뭐 부대찌개 30% 안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음식점도 있긴 있던데요. 마라탕 같은 경우도 원가가 적게 들어갔다는 이 점이 있었는데 배달음식점이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가 40% 하물며 50%까지 넘어 버린다면 이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포 임대료 부분도 1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건 재미없습니다. 최근에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25% 책정하거나 아니면 고정비로 월세가 165만 원 책정하는 일부 공유주방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국이 해제되고 좀 정상화된다 그러면 홀매출을 60, 60에서 70% 정도 올리고 나머지 30, 40% 정도 도를 배달로 하는 이 체계가 돼야지 이건 안정수입구조로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달음식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마다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배달음식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손익계산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저는 배달음식점 상권에서 이 사장님들 많이 만나 뵙는데요 장사가 정말 매출 3천 이상 잘 되는 사장님들도 그 배달 매장을 가서 그 사장님의 표정을 보면 나 지금 힘듦 이 표정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짬 내서 시간이 좀 남는 시간에는 저는 이 케렌시아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케렌시아 공간이라고 하면 잠시 어떤 점주 입장에서 좀리프레시 재충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달 매장 안에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돈은 벌수 있어도 자칫하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최근에 이 배민의 배달 시장 저는 지금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이런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민의 오픈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움직임이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저는 대안이 뭘까 최근에 전북 군산시가 군산시에서 영업하는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 대안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후원하는 공공 배달 앱 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분산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작비가 한 1억 5천, 그 다음에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인건비 정도. 근데 저는 배달 앱 명수라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좀 약간 조악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좀 빛깔나게 좀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기 구가 있으니까, 구별 공공배달앱 이런 거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에 국회의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그 지역의 배달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 없이 운영하는 방법이 영세 사업자들, 어려운 배달음식 점 사장님들에게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듯이 매출액 대비 8.48% 어 내지는 뭐 거의 9.68% 사실 10% 거든요 이게 매출액 의 10% 를 그냥 배달앱의 광고비로 쓴다는게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아까 보셨듯이 순이익을 보면 배민의 수수료보다 배달음식점 사장님이더 적게 가져가는 야, 이건 좀 기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다고 본다면 어려운 배달앱, 사장, 배달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 어, 이런 시장님들 구청장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 저는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회사가 물론 우리 배달의 민족은 성공한 기업이죠. 하지만 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70만 음식 겸 사장님들이 다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물론 배달의 민족이나 리버리 히어로는 어떻게 보면 자선사업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영리회사로서 뭐 수수료체계든 뭐든 어떤 게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하고 공공경쟁을 할수 있는 배달 앱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민 앞에서 전부 줄 서야 되는 배민 앞에서 노예화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오픈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4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그러면 한결같이 음식점 사장님들은 판매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인상의 요인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우려되고요. 배민의 막대한 성공 뒤에는 정말 이 코로나 그 다음에 불경기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이런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의 이 힘에 친 눈물이 있다는 거 이거 좀꼭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동시에 소비자들도 개미 앱을 사용하면서 그게 정말 편리하긴 하지만 편리성 뒤에 숨은 판매가 상승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패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4월 1일부터 배민의 오픈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이 오픈서비스 제도를 적용한 배민의 배달음식점의 손익계산서 직접 따져봤습니다 배달음식점은 직접 시행하기 전에 이런 거라도 따져보고 결정한다면 음식점 창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여기까지고요. 다음 3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